자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과학과 인공지능 자 오늘은 자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선택할 직업이 과연 생존에 있을까?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빅데이터가 생기고 인공지능이 생기고 육체를 갖는 로봇이 만들어지면서 자, 대부분이 자, 인간이 했었던 일들을 자, 로봇이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자, 신기술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아, 일자리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반면에 사라질 직업군도 엄청나게 많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그 전공을 통해서 선택해야 될내 직장 내 직업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은 4차 산업 혁명 이후로 변해가는 직업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직업의 변화입니다. 자, 1차 산업혁명 때 자, 영국의 18세기죠. 자,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기계가 등장하면서 당시 노동자들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러다이트 운동. 자, 이 러다이트 운동은 기술 혁신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을 했었던 노동자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즉, 러다이트 운동은, 자, 영국에서 있었던 사회 운동이고요. 사회 운동이었고요. 자, 섬유 기계를 파괴한 급진자로부터 시작돼서 1811년에서 1816년까지 계속된 지역적 폭동으로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렀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러다이트 운동이 일반적으로 산업화, 자동화, 컴퓨터화 또는 신기술에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서 계급투쟁을 벌렸던 노동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이었다는 거죠 과거 영국에서는 자, 섬유 노동자들은 자본가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자 일하는 노동에 비해서 이윤의 분배가 굉장히 적은 즉 착취로 고통받고 있었죠 실제로 그들이 받았던 임금은 당시에 빵한 개만 살수 있었던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던 임금을 받았다는 라 겁니다 더구나 영국 정부가 자본가와 결탁해서 단결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었기 때문에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든지 단체를 교섭한다든지 파업 등으로 단결하여 싸우는 노동운동을 하지 못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빌려 사용하던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자본가의 착취에 맞서서 계급투쟁을 했었던 그러한 노동자들의 운동이 로다이트 또는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까요? 자, 1차 산업혁명의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의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하면서 전기 동력이 등장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3차 산업은 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시대였습니다. 4차 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ICT를 기반으로 융합된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일자리가 없어질까요? 분명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시장의 수요도 분명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에서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토마스 프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까지 20억개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형태가 바뀐다는 라 거죠. 여러분들의 직업이 이 20억개 안에 포함이 될까요 안될까요? 포함이 된다고 라 하면 우리 넉넉히 있어도 될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야 되는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선택한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40세에 화려한 시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 미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20억 개. 20억 개. 자, 2016년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자, 클라우드 슈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 우리의 일자리는 자, 716만 5천 개가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늘어날 일자리 수 206만 개가 증가할 것이다. 자, 716만 개가 줄어들고요. 206만 개가 늘어난대요. 자, 가감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감하면 결국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어. 자, 추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자,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 마이클 오스번 교수가 고용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회계사, 의사, 변호사, 판사, 아나운서, 약사, 배우, 요리사 등등 이런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언제? 20년 이내에 그러면서 현재 직업의 자,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자, 퍼센테이지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회계사가 사라질 확률 94%입니다 자동화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자, 요리사 사라질 확률 몇 퍼센트? 96%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72%입니다. 우리 로봇 저널리즘 봤잖아요. 기사도 이제는 로봇이 쓴다고요. 판사는 사라질 확률이 40%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같은 어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도 직업의 33%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설문지사가, 모든 설문조사기관에서, 모든 연구기관에서 일자리는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가 줄어드는가?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콜센터 직원들 지금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채팅 로봇이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점포 매장도 생겼습니다. 자, 사람이 없어요, 점포에. 스스로 알아서 물건 담고 계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했었던 종업원들, 쉐... 아니면... 결제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자 아마존의 공장 키바라고 하는 로봇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종사했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자 아디다스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1년에 60만 켤레 만들어내는데 종사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명이라고요 나머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인공지능 등장하고 빅데이터 등장하고 사물인터넷 등장하고 3D 프린팅 등장하고요. 드론이 등장하고 자, 이러한 신기술들이 분명 우리의 일자리는 없애고 있습니다. 자, 국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전망 2017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망이 어두워질 직업들 자 2025년에 주목받을 10대 직업군과 향후 10년간 사라질 10대 직업군을 선정했습니다. 어디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자 인기받을 주목받을 10대 직업군 자, 가상공간 디자이너 윤리기술 변호사, 디지털문화 해설사, 프리랜스 바이오 해커, 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가, 우주투어 가이드, 퍼스널 컨텐츠 큐레이터, 생태복원 전략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자, 인체디자이너, 자 이렇게 열가지가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선정했고요 향후 10년간 사라질 것 같은 10대 직업군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낙농 및 사육 종사자 업 종사자 작물 재배 종사자 학원 강사 및 학습지 교사 택시 운전사 텔레마케터 콘크리트 공 증권 및 외환 딜러 그리고 사진과 대학 교수가 선정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직업이 자, 주목받을 10대 직업군에 해당됩니까? 또는 사라질 것 같은 10대 직업군에 해당됩니까? 우리 준비해야 돼요 자 LG경제연구원은 자, 영국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국내 423개 직업에 적용한 결과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위원 진단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일자리의 43%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들 즉 살아남을 직업들이고요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 네,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직업들입니다 자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 영양사 전문의사 교육전문가 교육관리자 보건의료관리자 중고등학교 교사 학습지 방문교사 컴퓨터 시스템 설계분석가 특수학교 교사 약사 한약사 자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에는 자 통신서비스 판매원 텔레마케터 인터넷 판매원 사진인화 현상기 조작원 관세사, 무역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격리사무원, 상품대역원, 그리고 표백, 염색, 조작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단골 손님처럼 나온 그런 직업군들이 있어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실 거라고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2, 3년 후에 졸업을 해서 내가 선택할 직업이 생존할 것인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4차 산업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로 분명 1인 기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1인 미디어 들어보셨죠? 자, 1인 기업 국가별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 자, 분홍색은 서비스업, 자, 핑크, 자, 그 그린 색상은 제조업입니다. 자, 한국의 1인 기업 중 94%가 다 서비스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은 95.4%가 서비스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영국, 일본, 다 90%가 높습니다. 서비스업 직종은 1인 기업, 1인 창조 기업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1인 기업은 뭡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하는 형태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회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홍보, 영업 등의 모든 단계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사원에게 그 역할을 나눠주죠. 반면에 1인 기업은 이 모든 것을 기획, 마케팅, 홍보, 영업 모든 부분을 혼자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조업은 1인 기업보다는 단체, 집단기업이 많고요. 서비스업 측면이 1인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IT 기술이 무한하게 발달하고 있기에 1인 기업 또한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확대로 1인 기업의 시대는 본격화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경제수단이 직장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인 기업을 만들고 있다는 라 거고요. 자 매경, 시사, 용어, 사전으로 1인 창조기업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이 창업을 통해서 매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1인 기업 확대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남들과 차별성이 뚜렷한 나만의 컨텐츠가 있으면 제조나 서비스의 상당 부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되는 집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제는 3D 프린팅으로 출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모든 제품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의 프로덕트 상품화 시킨다라면 이제는 굳이 공장이 필요 없다는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서비스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직장 안 다녀보셨죠? 아직 학생이죠? 자,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시간의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요. 6시까지 근무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야근도 하고요.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기업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상사 눈치 봐야 됩니다. 쓸모없는 사내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은 더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업의 성공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브루스 저디슨이라고 하는 저자가 Go It Alone이라는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인 기업 성공 원칙 첫 번째 잠재적인 실패 요인을 줄여라. 그쵸? 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자, 외부 서비스 환경을 적극 활용이라 자, 1인 기업은 기획부터 마케팅, 제조, 영업, 모두 다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트렌드에 쫓아가야 되겠죠. 외부 서비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고객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다. 끊임없이 실험한다 발전해야죠 자, 융통성을 갖고 끊임없이 혁신한다 시간의 집에서 벗어나라 신기술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는 자 성장능력을 갖춰라 자, 1인 시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같은 개념이에요 1인 창조기업 1인 미디어 뭐가 다릅니까 자 물론 사용하는 플랫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일을 합니다 혼자서 기획합니다 그쵸? 자 직업의 변화 집단에서 어, 개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무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10가지, 아, 1인 기업 성공 원칙을 기반으로 스스로 준비하면, 자, 우리가 회사로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변해가고 있는 직업. 자,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각종, 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뭐 이틀, 삼일 밤을 새가면서 나의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해 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 사람이 검토할까요? 네, 인공지능이 검토를 한다고 라 합니다. 정말 힘들게 3박 4일 동안 밤을 새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불과 10분 만에, 아, 10분 아니죠. 10초 만에 인공지능이 검토를 마칩니다. 자기소개서를 다른 사람거 보고 썼는지, 표절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자 인터뷰라는 것을 봅니다. 면접보죠. 네,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대면을 해서 자 면접보는 시기도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면접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공지능 면접은, 자 AI 면접은 자 지원자의 PC에 있는 웹캠, 마이크로 진행이 됩니다 자, 특정 공간에서 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캠코더, 아, 캠하고요 카메라죠 그리고 마이크로 어, 서로 컴퓨터를 보면서 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AI는 지원자의 표정 음성 등을 분석해서 기업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지의 적합도를 산출해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죠. 때에 따라서 목소리의 높낮이도 다르고요. 자, 톤이 다릅니다. 표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원격 있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을 해낸다고요. AI 면접은 지원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위치에서 볼 수가 있고요. 유선넷 무선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 면접에서는 대답의 태도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 사람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말 하려고 노력 안하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말투 나의 억양 나의 톤 높낮이 그리고 나의 표정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각색하거나 변조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면접은 지원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를 하고요. 비용을 절감하고 지원자의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면접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인공지능 면접은 자 다섯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 자 기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컴퓨터 화면에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지원자가 그 컴퓨터 화면을 읽고요 지문을 어, 읽고 약 30초 동안 준비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 자, 그리고 답변을 합니다. 90초 동안 답변을 할수 있는 시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나를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 준비됐느냐. 그래서 모든 지원자가 공통으로 받게 되는 질문이고요. 자기 소개, 자기 소개, 그리고 우리 회사 지원 동기, 그 본인 성격의 장단점들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 한번 연습해보세요. 90초 동안, 자 당신을 소개해보세요. 90초 동안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 동기에 대해서 소개해보세요. 당신에게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그 사람의 인성을 검색하기 위한 탐색 질문을 던집니다. 자약 1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한시간 15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인적성 시험의 인성검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유형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정해진 시간 내 본인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정도를 빠르게 체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평가하는 거죠. 자, 예제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 Yes. 자신있게 눌렀어요 어? 그래? 우리 회사 조직에 적합한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니 근데 왜 회사 취직하려고 해? 1인 기업하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세번째 자 상황별 어, 제시형 질문을 던집니다 준비시간 30초 답변시간 60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저녁을 사기로 했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네 번째, 네,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어, 측정 불가했었던 인적성 시험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실제 인공지능 면접 시약 5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 벽돌 쌓기도 있고요. 사람의 아, 표정을 맞추는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인적성 시험의 새로운 유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다섯번째, 개인별로 맞춤형 질문을 던집니다. 30초 준비시간, 60초 답변시간을 줍니다. 아, 자, 투스텝에서 진행한 인성검사 과정 중 본인이 선택한 항목에 기반한 질문을 받게 되고요. 주로 가치관에 대해 묻는 질문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등등의 맞춤형 질문을 던져서 우리 회사와의 적합도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면접으로 자 인에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고 자 그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이더스 IT에요. 자이 인에어라고 하는 AI 면접을 사용하는 기관들입니다. 국내 약 170여개 기업이 사용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국민은행, KTNG, 신한은행, LG 샘, 샘표, SK 브로드밴드 일동제약, 경동나비엔 미래에셋 등등등등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 있나요? 있으면 인공지능 면접이 무엇인지 어떻게 테스트를 받는지 준비하셔야죠 준비된 자 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뷰 면접이 끝나면 자 인에어라고 하는 인공지능 면접이 지원자의 실시간 반응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여러 사례입니다 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 카메라에 찍힌 거죠 카메라에 찍혀서 그 사람의 얼굴 인식 또는 움직임을 분석하고요 그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인공지능이 자 지원자의 음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톤, 크기, 휴지, 음색 그리고 음성의 스펙트럼을 실시간으로 분석 분석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그 사람이 답변하는 것 중에 핵심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적절한지 그리고 90초 동안 내 소개를 하는데 감정 어이가 정확한지 긍정적인 단어가 얼마나 되고 부정적인 단어 등을 얼마나 되고그 사람의 감정 어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면의 색상, 앞면의 온도 변화라든지 분석하고요. 그 사람의 맥박과 심장박동소를 측정해서 차분한 사람인지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낸다고요. 그동안 우리는 사람과 대면 인터뷰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였죠. 인공지능은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 직원도 채용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자 모든 면접이 끝나면 자 이러한 결과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지에는이지애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인공지능 면접을 봤습니다. 자, 인공지능 면접 결과 우수라고 나왔네요. 자, A라고 나왔습니다. 보통, 그리고 자, 직군 접합도, 자 경영지원이 적합하겠다. 연구개발 65%, 생산관리 46%, 자, 그리고 여러가지 포커스가 나오죠. 자, 이 데이터는 자, 예를 들어서 LG화학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LG화학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해놓고 그 사람들과의 적합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에는 한눈에 볼수 있는 여러가지 리포트가 생성이 되고요. 비교 분석이 가능한 지원자 100분의 점수가 나오고 회사 맞춤형 인재 선발에 대한 유사도 분석도 하게 됩니다. 기존, 직, 기존 직원들과의 우수 직원들과의 어느 정도 유사도가 있느냐 유사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우수 직원들과 직원들처럼 잘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인공지능 면접 사례입니다 자, 사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BNK 부산은행에 지원한 A씨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면접을 보았습니다. A씨는 스터디 카페 1인실을 예약해 면접을 치렀고요 장소, 공간 상관없다라고 했죠. 자, 그, 그, 웹캠하고 마이크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의는 블라우스 정장 재킷을 입고 격식을 갖추었고 하의는 편한 치마를 입었다라고 했고요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과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을 준비해서 자, 인터뷰를 받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을 선택하는 문제도 있는 터라 아, 마우스도 준비했다고 라 하네요. 자 노트북 앞에 앉아 인사팀이 알려준 링크를 눌러서 면접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을 면접이 시작하자 20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자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기계음이었지만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비, 아, 부드러웠다. A씨는 내 모습이 전부 녹화된다고 생각하니 면접을 보는 내내 한시도 긴장했군을 놓을 수 없었다 라고 해서 총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모니터 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보고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표정에 신경 써야 되죠 말투, 억양 모든 감정 분석 다 하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거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들겁니다 자 또다른 예제입니다 팜스코에 지원한 BC 자 지난해 11월달에 면접을 봤다고 했고요 1시간 동안 기본질문 탐색질문 상황질문 내과학게임 심층 구조화 질문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라 이야기했죠 기본 질문 단계에서는 자기소개 회사 및 지원 동기 성격 장단점을 물어봤다고 했고요 탐색 질문은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까지 자, 자신의 자 생각과 일치하는 답변을 선택한, 선택하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인적성 평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라 답변을 했습니다 자, 상황 질문에서는 소개팅에 나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상대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상황 제시형 문제라고 했어요. 이런 특정 상황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사람의 대응 능력을 보겠다는 라 겁니다. 자, 뇌과학게임은 제한시간 내에 무거운 순서대로 공을 나열하세요. 판단력과 순발력을 요구했었다. 심층 구조화 문제는 경쟁 상황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냐 후배가 자신보다 높은 인정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B씨는 한시간 동안 카메라만 보면서 대답하니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면접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자, 인공지능 면접은 점점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인공지능 면접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고액 과외도 등장했대요. 피니토라고 하는 회사는 인공지능 면접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13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합격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자, 한국에는 이런 기업 이런 학원 안 생길까요? 자, 여러분들은 큰 돈을 들여서 그런 학원 다니실 겁니까? 미리 인공지능 면접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고요. 자, 한국 취업준비생들은 아직은 사교육 없이 인공지능 면접 후기를 찾아보거나 준비생들끼리 자, 족보를 공유하며 면접을 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 면접 후기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뭐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자 네이버 카페의 독치사 독학에 취업하는 사람들의 약자죠. 자독치사에는 AI 면접 관련 글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면접 후기를 공유하는 글부터, 복장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마이크 성능은 어떻게 체크하는지 등등을 어, 가이드해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직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면접을 봐야 된다. 자, 내일 갑자기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면접 보시겠습니까?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만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해본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들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